안녕하십니까 7월 13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처선물 김억수입니다. 어,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전일 하락세의 반발 매수세와 시장에 대한 기대 심리로 장초반 상승했는데요. 유럽 경기 침체 이슈와 소프트웨어 업종 중심으로 매물이 나오며 하락 전환했습니다. 이어서 장 후반에는 달러 강세에 따른 실적 부진 우려로 기술주의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네요. 원유는 중국의 코로나 재확산으로 봉쇄 우려가 높아져 급락했습니다. 오펙의 원유시장 보고서에서 공급에 비해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하락 요인이 되었네요. 오늘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난달 기록한 8.6%보다 높을 것으로 열가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많이 오른 휘발유 가격 상승분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결과에 따라 연준은 울트라 빅스텝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도 높은 연준의 긴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는 이상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다음은 유진 선물 고객들의 매수 매도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님께서는 HTS 화면번호 402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매수 53%, 매도 47%로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원유는 매수 35% 매도 65%로 매도 우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91% 매도 9%로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발표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다싹은 11,200포인트와 12,10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원유도 90달러와 101달러 사이에서 박스 흐름이 유효하네요. 금은 1,700달러에서 1,76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 전개가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도 시장을 관망하시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높을 경우 증시에 큰 충격이 예상되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